네, 안녕하세요, 미지쌤입니다. 저는 지금 어디 갔냐면요, 삼성역에 왔습니다. 보잘 보이, 보이나? 안 보이나? 지금 삼성역 근처로 왔는데 이 삼성역 근처에 있는 섬유센터라고 있어요. 섬유센터. 그 섬유센터 건물 안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LMO라고 있어요. LMO. 그 LMO가 뭐냐면 연구시설. 그러니까 이제 연구 연구소 같은 거. 있, 연구소 같은 거 있잖아요. 연구소 안전관리를 위한 그런 강사분들을 양성하시는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. 강사양성교육. 거기에서 제가 강사분들을 위한 파워포인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 건물은 그냥 이 건물에서 한다고 해서 왔고요. 아직 머리 염색이 안 빠져가지고 머리를 이런 상태로 가는데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려고 보타이까지 뱉습니다. 괜찮죠? 아무튼 오늘 강의가 1시간 반 정도라서 1시간 반 정도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 올게요 go, go. 어떻게 머리 완전 머리 바꾸셨네 스타일이? 뭐 색이 다 그때는 네. 검정색이었잖아요. 네.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노랗다시 아, 또 되는 거라. 예. 네. 아, 근데 다시 다시 또 이제 해야죠. 저도 미국물 못고셔가지고 <웃음> 진짜 <웃음> 아, 저, 잘 다녔어요. 예, 네, 잘 다녔습니다. 아, 안 그래도 갔다와도 새로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. 아. 네, 다음 주에는 또 해야죠. 아, <웃음> 자신있으세요? 어, 네. 네. 진짜 또오래만에 능력 잘해주셔가지고 뜨기처을 네.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, 또, 제가 너무 또 너무 감사하죠. 그때 또 미리 얘기했었는데 힐 가실 때도 연락을 드리게 되거든요 아 괜찮아요 아그렇습니다 네?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?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? 아 끝나고 먹으려고네 저번에도 했었거든요 미국 가기 전에 했었는데 강의가 좋았다고 하셔가지고 또 불러주셨어요 머리 염색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, 어쩔 수 없이. 일단 이렇게 오긴 했는데, 새로 또 염색을 해야죠. 아무튼,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해요. 박수홍 카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둘이 진짜 맛있게 하셨나요? 네. 근데 네, 아까 맛있게 하셨다고 들었주셨고또한번 여쭤보는 게또예기이 아니겠습니까? 그 시각적인 자료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?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청중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되나 왔습니다. 지금 강의가 끝났습니다. 아, 한 시간 반 정도 하는데 촬영할 틈이 없을 정도로 어, 계속 강의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오늘 예, 들으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그래도 다 제각각이라서 난이도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했,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. 그래서 그 난이도를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어렵게도 아니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그런 게 제일 어려워요. 왜냐면 누가 들을지 모르는 그 환경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했고 오늘 잘 마쳤는데 뒤에 그 삼성 무역센터인데 그 삼성 무역센터에서 잠깐 좀 구경 좀 하고 갈게요 온 김에